안녕하세요, 살구예요 오늘은 세일러문 세라를 만들어봤어요. 2000원짜리 다이소 인형에 머리카락을 제거하고 얼굴을 지워줬어요. 자세한 방법은 커스텀 준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아이클레이 노란색을 사용할거예요 먼저 아이클레이를 송편 만들때처럼 돌려가며 늘려줍니다. 머리에 감싸주세요. 꾹꾹 눌러 밀착시켜주세요. 머리를 점토로 구 만들 때처럼 마구마구 돌려줍니다. 얼굴부분에 점토를 제거해주고 또 마구마구 돌려주세요. 나무젓가락에 머리를 꽂고 물을 묻힌 손가락으로 한번더 매끄럽게 다듬어주세요. 다 굽고 나면 이런식으로 앞머리를 만들어줄거예요. 먼저 점토를 바나나 모양으로 만들어 여러개 붙여주세요. 물을 묻혀 자연스럽게 이어주세요. 점토를 위로 갈수록 얇고 아래로 갈수록 두껍게 늘려줍니다. 아랫부분을 더 늘려준 다음에 살짝 평평하게 눌러줍니다. 돌려가며 말아주세요. 얇은 도구로 머릿결을 표현해 줬어요. 머리에 붙여주고 책상 위에서 모양을 잡아 붙여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주세요. 굴을 두개 만들어 도구를 이용해 머리카락 느낌을 내주고 붙여줍니다. 색연필로 얼굴을 그릴 수 있게 무광 스프레이를 뿌려줄거예요잘 흔들어주고 뿌려줍니다 물에 지워지는 착코 수성펜으로 밑그림을 그려줍니다 색연필로 살짝 그려줍니다 면봉에 물을 묻혀 차코 수성펜을 지운 후 다시 색연필로 그려줍니다 다 그렸으면 무광 스프레이를 한번더 뿌린 후한번더 그려주세요. 그럼 더욱 진하게 그릴 수 있어요. 하얀색 아크릴 물감으로 눈에 하이라이트를 그려주고 노란색 아크릴 물감으로 달 모양도 색칠해줍니다. 분홍색 아크릴 물감으로 입술도 칠해주고 파스텔 가루로 볼터치도 해주면 완성! 설문조사를 통해 업로드 시간이 토요일 오전 8시로 변경되었어요. 다음 주부터는 토요일 오전 8시에 뵐게요. 항상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